안녕하세요 투혼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야간 사슴벌레 채집을 왔는데요 보다 쉽게 잡을 수 있는 팁과 그리고 요령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슴벌레는 밤에는 대부분 나무구멍 그리고 이렇게 도보하는 사슴벌레 수액 총 이렇게 세 가지를 채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런 포인트를 위주로 채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채지부할 때면 매일 계속 엄청난 수를 볼 수가 있는 갈색여치입니다 지금 보니 우리 딱정벌레를 사냥해서 먹고 있는 것 같네요 딱정벌레를 사냥을 하나 봅니다 오,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계속 관찰을 하면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도토리가 진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도토리 있고요 도토리가 이게 벌써 이렇게 익어서 다 떨어지네요 와. 좀 크다. 여기 안 익은 것도 이렇게 떨어지고요 확실히 상수리나무가 많아서인지 두토리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거 두토리는 일단 야생동물들 먹으라고 가져가진 않겠구요 계속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, 여기 보시면 지금 개구리가 한 마리 있어요 어, 뭐야 이거 두꺼비 어, 새끼네 그리고 여기 여기 어, 엄청 빨라요 지금 여기,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보시면 지금 두꺼비 새끼에요 두꺼비 새끼 자 이렇게 작고 귀여운 두꺼비 새끼입니다 와 제가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두꺼비가 이제 또 커지면 감당이 안새로 못 키우겠어요 자 여러분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봤는데 이런 애벌레가 떨어져 있더라구요 자 나방? 나방 종류의 애벌레 같은데 우와 계속 뭐가 떨어져요 그래서 보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이렇게 이런 걸 갉아먹다가 이렇게 툭 떨어진 것 같아요 와 근데 엄청 크다 손가락만해 우와 오, 뭐야 오. 이렇게 자기 방어하려고 이렇게 몸을 꿈틀꿈틀 거리네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갈색 여치가 이렇게 산란하고 있어요 저기 산란관이 아래쪽에 뽑히신 거 보이시나요? 저기 이렇게 갈색 여치, 여치 종류는 땅에다 산란해요 이렇게 산란관을 보고서 진짜 이거 내년에도 또 봐야겠네요 와 이거 아마 산란량이 엄청날겁니다 여러 마리가 산란하기 때문에 그냥 보통 수량은 아닐거예요자 <웃음>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정벌레 종류가 한 마리 있네요 자 이렇게 딱정벌레 종류를 잡을 때는 손으로 잡는 것보다 장갑을 끼거나 이렇게 핀셋 긴핀셋을 잡는게 좋습니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냄새를 좀 내뿜거든요 자, 이렇게 채집을 하고요 오, 자, 이제는 뭐골루한번 채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, 포인트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나무구멍보다는 여기 수액이 좀 포인트이기 때문에 수액 위주로 채집을 해볼게요 우와 오. 뭐야 이거 사슴벌레가 여기 이렇게 죽어있네요 와 이게 시즌이 끝나서인지 넙적사슴벌레 스컷이 이렇게 죽어있고요 여기 자 앙컷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자 앙컷은 일단 채집을 하도록 하고요 아 스컷 수컷 곁에 지켜주고 있었나 이거? 와 수컷이... 불쌍하네요 어, 어. 아직 살아있는데? 아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거의 생을 다 해가지고 틀린 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이제 수액이 나오던 공간인데 와 여기도 이제 엄청 찔끔찔끔 나옵니다 나방들이 되게 많고요자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! 여기! 오! 여기 좀 있다 자,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넓적 사슴벌레들하고 일, 이렇게 있죠 한 마리 떠졌는데 자,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애사슴벌레도 있습니다 자, 우와! 여기 톱사슴벌레도 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톱사슴벌레도 있죠? 자, 이렇게 요거는 제가 꺼내서 채집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, 한 마리 안컷 하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스컷드스쿼드는좀 수컷. 어, 깊이 들어왔네요. 우와. 우와. 자 대형은 아니어도 한 중형, 소형 정도 되는 스쿼드 같습니다. 그리고 요 사이에는 넓적사슴벌레들이 있고요. 어. 일단은 넓적사슴벌레부터 채집을 해볼게요. 오 뭐야 와 안쪽에 안컷이좀 많았네요 우와 우와 자 일단 중요한 수컷부터 큰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아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체질을 마치고 내려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많은 개체수는 아니고 이정도 한크기 하나 정도 채울 정도로 잡았습니다 어, 확실히 이제 시즌이 끝나고 가니까 개체수가 너무 줄어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도끼 들고 이제 산을 활보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,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